작지만 강한 기업 안녕하세요 작지만 강한 기업의 윤현녀입니다 요새 작지만 강한 기업에서는 홍원장님과 함께하며 다양한 시간을 마련해 가고 있어서 시청자분들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네 방송을 보신 분들도 어, 생동감 있다 또 어디에서 들어볼 수 없었던 다양한 사례가 흥미진진하다 라고 하시더라고요네 맞습니다 홍 원장님께서 시청자 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을 콕콕 짚어서 설명해 주시는 데다 실제 사례는 뭔가 확와 닿는 부분이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Q&A 형식으로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작지만 강한 기업에서 다뤄볼 주제는 중소기업, 해외로 눈을 돌리다입니다. 네, 요즘 국내 많은 중소기업들이 경영, 자본, 인건비 등의 문제로 해외에 공장을 두거나 또 지사를 두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 저희가 앞서 그 소개해드린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들 중에서 전자렌지 내부품 개발했던 DPC 기억나네요 아, 네 맞습니다 네. 말레이시아에는 한개또 중국에 두개의 사업장이 있다고 했었죠 네. 국내 사업장에는 50명의 직원이 근무했고 오히려 해외 법인에는 약 1200명의 직원이 근무한다는 세계적인 기업이었습니다 네. 네. 외국어 능력도 필요로 했었던 네. 기업이죠 네, 유년여 아나운서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네, 이렇게 DPC 기업 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어서 중소벤처기업부 사이트 내에는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도 마련돼서 많은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이라는 말처럼 오늘도 홍원장님과 함께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에 관한 다양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아, 네,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원장님 저희가 또 많은 질문을 준비해봤는데요. <웃음> 오늘 도 친절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그럼 제가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앞서서 이제 조혜민 아나운서가 잠시 언급은 했었는데요. 정부는 해외 진출하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어떤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을까요? 꼭 알아야 되는 정책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는요. 중소벤처기업부나 아, 산하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수출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지원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투자기관으로서 수출을 포함한 무역과 외국인 투자유치 및 한국기업의 해외투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트라는 해외에 126개의 무역관을 운영하면서 해외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해외사업도 현지에서 직관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출지원업무가 비슷하나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수출금융은 중소벤처기업부만 가능하듯이 지원사업이 특화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각 기관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시장조사 팔로 개척 수출입 절차 바이어 응대 방법 등 전반적인 수출입 관련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코트라 무역협회에서는 온라인 바이어 매칭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해외 팔로 개척에 어려움이 있다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또한 직접 수출기관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 코트라 무역협회에 직접 방문을 하셔도 되고요. 각 지방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비즈니스 지원단에서도 수출 관련 애로사항을 상담해드리고 있으니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해외 진출하면 중국으로의 진출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런데 이 중국의 경우 저희와 다른 사회주의 체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진출하려면 좀 절차가 까다로울 것 같기도 한데 원장님 어떤가요? 네, 중국, 중국에 진출하는 외자기업에는 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네. 합자회사인데요 외국의 자본과 중국의 자본이 결합돼서 투자 비율에 따라 손익을 배분하는 합자기업이고요 네. 합자기업은 중국과 외국 자본의 결합이라는 점에서는 합자와 같지만 손익 배분을 협의해 결정하는 것이 차이가 있으며 기술력이 중요한 분야에서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측이 투자 지분에 비해 많은 이익을 배당받기도 합니다. 독자기업은 아,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거의 9 0에 독자기업으로 진출하는데요. 외국기업이 순수 자기자본으로 기업을 설립하여 독자적으로 운영합니다. 합작 합자 투자 관련 애로사항으로는 첫 번째 파트너에 대한 신용조사가 필요하고 두 번째 핵심 기술의 유출 및 보방 위험이 있으며 세 번째로 지분에 따른 경영 활동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합작 투자 관련 애로사항으로는 첫 번째 합자 파트너의 권리 및 책임의 범위는 출자 비율에 의해 자동적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두 번째 계약 내용의 정형성 부족으로 인한 불리한 투자 계약 체결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진출한 독자기업의 투자 진출 시 애로사항으로는 독자기업은 합자나 합작기업에 비해 보다 엄격히 제한을 받, 받으며 자금 위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노무, 세무, 통관, 회사법 등의 공산관리법 숙지는 절대 중요하며 중국에서 경영 중인 중소기업들 이에 대비하여 위험 요소로서는 첫 번째 노동 제도의 변화, 두 번째 외자기업에 대한 특혜 축소, 세 번째 세제의 변화 이런 사항은 꼭 대비할 세 가지 위험 요소라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제가 소개를 좀더 해드릴 텐데요. 어, 특히 이 제도적 문화적 변화가 좀 있다고 합니다. 첫째로 이 외국 자본 규제의 강화, 둘째 최저임금 상승, 셋째 장애인 고용 압박, 넷째는 신노동 제도 도입, 다섯 번째 외자기업에 대한 인식 변화 등을 들수 있는데요. 어, 중국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은 첫째로 중국의 인건비가 저렴하다는 것은 중국에 관심 있는 기업인들이라면 기업인들, 모두 알고 있는 상황이며 1990년대 후반에 중국에 진출하는 기업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중국의 저렴한 인건비였고 이는 아직까지도 기업인들이 중국 시장의 매력을 가지고 있는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둘째로는 넓은 대륙만큼이나 매력적인 중국 내수시장으로 과거 1990년 후반에 진출한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하는 가장 큰 원인이 저렴한 인건비였다면 최근에 진출하는 기업들이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 내수 시장입니다. 네, 지금 원장님과 또혜민 네. 아나운서의 설명까지 잘 이어서 들었는데요 용어들이 살짝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또 방송을 좀 주의 깊어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이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면 사실 K-POP, K-드라마, K-뷰티 등 한류의 영향으로 이미 진출이 많이 되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 기업들 중에 아무래도 저는 코스메틱 기업들의 진출이 가장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원장님 어떨까요? 예. Yeah. 중국은 1978년 개혁 개방 이후 미용 화장품 분야의 연간 매출액이 2012년도에 2천억 위엔으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화장품 소비 대국이 대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네. 중국의 미용 화장품은 부동산과 통신, 자동차, 관광 다음인 중국 내수시장의 5대 소비 산업으로 부상하였습니다. 중국의 화장품 시장에서 한국 의대중국 화장품 수출은 2012년 2.2억 달러로 한국 화장품 총 수출의 21%로 1위를 차지하였고요. 그런데 한국 의대중국 시장 점유율은 글로벌 브랜드인 P&G, 국 로데알, 시세이도 등에 비한아 한국 퍼시픽 LG 생활 건강이 각각 1% 0.4%의 점유율을 보여 아직은 낮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 앞으로 한류 열풍이 K-뷰티로 확산되면서 중국 내륙 여성 소비자의 48%가 한국하면 떠오르는 것이 한국 화장품을 꼽을 정도로 한국의 브랜드 제품에 대한 품질 우성이 인정되고 있지만 중국 내수시장의 복잡한 유통구조, 엄격한 위생 행정허가와 통관 절차 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중국 화장품 시장 동향으로는 중국의 화장품 시장 규모는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고 또미국의 이은 제의 화장품 시장으로 17년 세계 시장에서 11.5%의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수입규모 및 동향으로 봤을 때 2017년 수입규모는 전년 대비 69% 증가한 68억 달러를 기록하였고요. 프랑스를 제치고 한국이 수입시장 1위로 부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참고로 화장품 10대 수입국은 한국, 프랑스, 일본, 미국,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호주, 벨기에, 대만 순서로 이어지고요. 한국은 14년에 4위였는데 17년에 이어서는 프랑스를 제치고 1위로 올라서게 됩니다. 2017년 중국 화장품 시장 규모는 534억 달러로 12년부터 17년 기간 연평균 성장률은 6.3%를 기록하게 됩니다. 세계 시장 점유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또 소득 수준이 향상되고 또 외모와 위생에 대한 관심이 증가, 또 프리미엄 소비 추구 등 화장품 사용에 대한 인식 전환이 중국 시장 규모의 지속적 확대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한국 브랜드는 요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점유율 1위 차지하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 무역협회 조사에 의하면 소비자 98%가 친환경 상품 구입을 희망하고 또 사고 싶어하는 화장품으로 친환경 한국 제품으로 제 손꼽고 있습니다. 향후에 더 많은 매출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한국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 등 한류의 영향력도 유효하기 때문에 한류 마케팅을 적절히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아, 네, 설명 감사드리고요. 어, 지금 저희가 중국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중국으로 눈을 돌렸던 건 사실 최근이 아니고 네. 어, 네, 과거부터 계속 중국으로 눈을 돌리고 있었는데요. 중국으로 진출해도 성공하는 사례와 또 실패하는 사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성공과 실패의 이유는 또 뭘까요? 원장님. 아 예. 우선 중국 시장 진출의 동기로서 중국은 1978년도 개혁개방 이후에 지난 30여 년간 저임금을 바탕으로 아주 유연한 노동정책을 썼습니다. 네. 또 정부의 정책 등을 바탕으로 연평균 9.7%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세계 공장으로 부상하였습니다. 현재 중국 GDP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하고 향후 연평균 성장이 8%일 경우에 2020년대에는 GDP가 20조 달러이며 세계 최1위가 될 것이며 어, 또중국 진출에 성공한 한국의 대표적 기업들 중 제과회사인 오리온이 있고 오리온은 1994년도에 베이징에 사무소를 설립했고 현재 중국 법인의 영업이익이 그룹 전체 60%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중국 시장에서 대성공을 이루었습니다. 특히 성공의 가장 큰 요소인 오리온 초코파이의 성공이 독보적이었다고 볼수 있고요. 네. 또 태평양 아모레 립스틱은 중국 시장에서 국내 가격보다 3배 가까이 높게 팔리고 있으나 그에 반응은 좋고 패션 브랜드인 하이파이브는 철저한 코품질, 고가 전략을 고수하여 고급 브랜드를 선호하는 중국 소비자층을 공략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리온과 태평양 등의 성공세와 달리 중국 기업에 실패한 아, 기업들도 있죠. 올 한해 중국의 사드복 조치로 가장 이슈가 되었던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네, 대표적이고요. 네. 이마트는 1997년도 상하이에 진출하여 중국의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중국 시장을 공략해 왔습니다. 그러나 판매 실적은 꾸준히 저조했고 이에 대한 네. 원인들은 까르프 월마트 등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마트가 있다는 점을 경쟁자들과 가격 경쟁에서 더 저렴하고 좋은 품질의 제품으로 제공하였으나 그렇지 못한 점, 네. 중국 내 낮은 인지도가 네. 문제가 됐었고요. 네. 현지에 적합한 사업 모델 경영 시스템을 도입하지 못했다는 점이 될수 있습니다. 네. 이마트와 함께 롯데마트도 계속해서 부진한 실적을 실적으로 을실적 곤욕을 치르고 있으며 네, 네. 그런 중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 정부의 영업제한 보복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죠. 네. 현재는 네. 이 조치들이 완화된 추세지만 네. 당시 너무나 큰 타격을 입어 두 기업 모두 중국에서 철수를 음. 결정할 수밖에 없, 없었습니다. 네. 네. 따라서 제, 네. 중국의 특성을 네, 네. 파악하고 중국 진출을 가속화해야 할 시점이며 네. 중국의 진출의 성패가 21세기 국내 기업의 명운을 결정한 음, 것, 네. 것입니다. 네, 계속해서 네. 제가 원장님 말씀을 이어서 조금 설명을 더 드릴게요. 어, 중국 부상은 일시적 현상이 아닌 장기 추세고 네. 어, 70년대의 중동, 중동 붐또 90년대의 동남아 및 남미 붐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합니다. 또한 중국은 이 세계 경제 주도권을 놓고서 유럽, 미국과 다투는 중요한 세력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간인 사업구조와 경쟁력, 또 지리적 문화적 근접성 등을 감안할 때 중국 시장은 국내 기업의 최적의 공략 대상입니다. 최근 몇년 사이에 중국 시장 진출 여건이 급격하게 변화했으며 여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기회를 영원히 놓치게 됩니다. 중국은 저임금만을 활용하려는 기업의 진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며 중국에 진출하려는 외국 기업이 급증해서 중국 정부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회사를 선별적으로 유치를 하고 있으며 시장이 성숙하고 리스크가 낮아진 연후에는 더더욱 침투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네, 따라서 성공적인 중국 시장 진입과 정착을 위한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고요 국내 기업들은 준비 미흡, 시장에 대한 이해의 결여, 전략의 일관성 부족 등으로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했지만 이제는 성공적으로 진출한 국내 외 기업들의 경험을 벤치마킹해야 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예. 또한 국내 기업의 아주 중요한 대응, 대응으로서는요 브랜드 플랜을 보유하고서 중국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여야 하며 중국에 또 하나의 본사를 설립한다는 비전을 갖고 네. 중국 시장에 접근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않고 을않 단순한 생산기지로 중국을 바라보면 실패할 우려가 큽니다. 네. 또한 중국은 거대 시장인 동시에 가장 위협적인 경쟁자가 될 것입니다. 네. 사내 중국 전문가를 집중 육성하고 기업 내 역량을 축적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중국은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지역으로 목표시장에 정확히 설정을 해야 되면 물론이고 동부 해안도시의 발전상은 서울을 능가합니다. 또 서부지역은 한국의 50년대와 유사하게 낙후되어 네. 있는 그런 지역이고 그래서 네. 선진국, 미래, 중진국, 현재, 후발국, 과거의 시장이 공전하기 때문에 어떤 시장을 공략할지 먼저 선정을 음. 해야 합니다. 네. 또한 전략적으로 고가 시장을 겨냥하고 고급품의 이미지를 확립하해야 하며 한국산 제품에 대해 호감을 갖는 고객층이 많고 기진출한 기업들도 대부분 고품질, 고가격으로 승부를 하여 진출 초기에 품질 좋은 고급 제품으로 이미지를 정착함은 물론 전체 인구수 대비 하위 90%는 무시하시고 상위 3에서 10%의 아, 소득 있는 층을 음, 네. 대상으로 집중 공략을 아, 해야 할 것입니다. 네. 아, 네 음. 지금 또실례를 들어서 음. 설명을 해주시니까 저희가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네. 원장님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음. 중국에서는요 요새 전자상거래나 온라인 사업 쪽까지 많이 관심을 갖는다고 들었습니다 해외로 수출을 하게 되는 경우 전자상거래법이나 온라인 사업 등 여러 가지 절차나 비용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나 지원 정책이 있을까요? 네 있죠 2008년 중국 온라인 시장 쇼핑 온라인 시장 규모는 1200억 위엔이었으나 2 0 1 2년은 1조 3000억 위엔으로 어, 네. 성장하며 네. 네. 4년간의 10배 이상 팽창했고 2013년에는 2012년보다 42% 성장한 1조 8500억 위엔을 기록하고 네. 2017년 현재는 에 4조 1 4 0 0위안의 규모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그동안 해외 상품들이 중국 시장 진입에 가장 어려움이 있었다, 있었던 다있었 각종 인증, 검사, 통과 문제와 중국 특유의 대리상 유통 구조로 인해 발생되는 원가의 4에서 6배에 해 달하는 유통 가격 구조로 인해서 해외 상품들이 국내, 중국 국내에서 정식으로 판매하기에는 도조의 가격 경쟁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음, 네. 네, 또한 많은 한국 상품, 상품들이 중국 소비자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에는 온라인 장터 네. 이쪽으로서 네. 중국 내수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많은 장벽을 경험했던 하, 아, 한국의 상품들이 이제 중국 소비자들을 온라인 통해서 네.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은 네.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네. 어, 중국 시장에서 가요, 경쟁력을 가질 수 없었던 상품들에게는 분명히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따라서 어, 이것이 온라인 쪽으로 네. 어, 매출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좋은 어, 판매 툴이 될 것입니다. 네, 지금 이제 확실한 아이템이 있다고 하면 네, 네. 인터넷상의 검색을 통해서 보리몰 개념으로 온라인 전자상거래 포털사이트의 상점을 개설할 수 있고요. 네, 네. 또 이를 구체적으로 또 알아보려고 하면 또 검색 엔진을 통해서 분석을 할수 있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도 이제 어느 정도 미비하지만 그래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이 도움이 네, 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정부가. 네. 그 온라인 사업 쪽으로 비중을 두기 위해서 중국 쪽으로 진출했을 경우에 네. 그 인큐베이터 시스템으로 어 중국이 상해면 상해 주로 북경에서 진행합니다. 네. 한 6개월 과정으로 네. 숙식을 제공하고 아, 중국 네. 현지에서 직접 마케팅 프로모션을 시, 어, 실행할 수 있는 네. 그런 기한적으로 해서 어, 적응할 수 있는 기간 포함해서 일정 금액을 지원해드리고 있는 제도도 있죠. 네. 그만큼 중국의 온라인 시장을 네. 비중 있게 본다는 얘기죠. 네. 네. 잘 알아두시면 네. 도움이 될것 네.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설명해주신 온라인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부분은 잘 알아뒀다가 다른 나라로 진출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그런데 요즘 이제 중국보다는 또 베트남이다 네. 뭐 이런 네. 말들을 많이 들었는데요. 네. 베트남 쪽은 어떤가요? 베트남도 중국의 3분의 1 인건비인가요? 인건비가 네. 저렴하지 않습니까? 네, 대신 이제 물류 비용이 그만큼 대체가 돼줘야 되는데 음, 네. 제가 네. 전 시간에도 말, 말했듯이 값싼 노동력에 값싼 인건비 때문에 베트남으로 가서 네. 또 그것도 인건비 올라가면 또 어디 갈 겁니까? 네. 캄보디아, 미얀마, 네. 뭐 아프리카까지 갈상황이 음. 될지도 모르는데 네. 네. 제가 볼때 베트남 진출 기업도 어 중, 그 베트남 내수 시장 1억 네. 명이 되지 않습니까? 네. 한 국가가 자립해서 경제 활성화 이루려면은 절대 인구가 몇명돼야 될까요? 한1억명돼야 됩니다. 1억 음, 네. 명이 돼야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집니다. 네. 그래서 음, 경제 발전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네. 일본이 폐망 직후에 저렇게 활성화, 경제 활성화 이런 게뭐 유교 동안. 아주 큰 어떤 몸에도 있었겠지만은 자체 인구가 이억 명이 되었기 때문에 네. 생산과 소비 그러니까 내수성이 아. 활성화된다는 얘기죠. 인구가 네. 중요하네요. 중요하죠. 네. 저희 나라 뭐 5천만 원 아닙니까? 네. 네. 네. 북한 합치면 8천만 되나요? 네. 네. 네. 8천만 되 네. 영포 비슷하네요. 네. <웃음> 그래서 제가 볼때 베트남 쪽에 진출하는데 진출 국가가 대부분 그 먼저 진입했던 분들이 대부분 값싼 이 인건비때네에 중국이 워낙 규제가 심했거든요. 네, 맞아요. 이제 그쪽은 이제 다 건너갔는데 베트남 하노에 가서 직접 들은 얘기인데요. 네. 숙련공을 만들어놨더니 네. 삼성전자가 들어와서 네. 인원을 다 데려가는 거예요. 아, 네. 보통 공장을 만들어서 숙련공을 만들어야까지 한 3년 네.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비용 대비 어떤 효용 가성비 있게 생산을 헐 m 나에 네. 삼성전자가 싹쓰리로 들어가요싹니까난리어난다보다까런문제난또 아, 네. 네. 아, 없지 않아 있거든요 m s u n g Samsung Samsung Samsung Samsung Samsung 투자 m s u n g Samsung 이 a m s u n g 한 a m s u n g s a 또한 한국에서도 베트남은 미국,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제3위 투자 대상국은 맞습니다. 네. 그래서 베트남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내수시장을 공략하는 그런 기반으로는 같이 갔으면 좋겠고요. 그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 수가 한 6천 개 된다고 합니다. 아 6천 개요. 네. 적지 않거든요. 그런데 네.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열가지 애로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아, 10가지나 10가지 애로사항 아니고요. 네. 뭐 10가지 유의사항. 네. 그 다음에 어, 애로사항과 유의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그 애로사항으로서는 어, 가파른 최저임금에 대한 기업들의 부담입니다. 최저임금 음. 계속 네. 오르거든요. 네네. 아까 얘기한, 삼성전 들어와가지고 그럼 올리거든요. 아. 그럼 따라 올려야만 이이 숙련공들이 이동을 그렇죠. 안 하거든요. 네. 옛날에 한국도 어려울 때는 단 월급을 얼마 만올려주면 회사 음, 이전하거든요. 네, 네. 중국에는 엄청 심했습니다. 아, 100원, 네. 200원 따졌습니다. 그래서 뭐 기업에 대한 애정 그런 거 없습니다. 충성도 아, 없어요. 마 얼마 얼마 얼대기업 얼마 얼마 얼마 얼마 얼기 얼마 얼마 얼마 얼마 얼마 얼마 얼마 얼마 얼마 얼마 얼마 이마 얼마 얼마 얼마 그런 얼마 이 이제 마 얼마 얼이고요 얼마 얼마 얼마 관마 얼마 얼마 얼마 얼마 얼마 얼 불명확합니다. 아, 아직 베트남은 아직 이제 네. 활성화 아직 음, 초기 단계다 보니까. 네. 그다음 에 외국 노동자의 노동허가 가당한 조건이 또 있거든요. 주부도 음, 네. 있습니다. 그다음 에 음. 서비스 업종 개항 개방 저항과 투자 승인 관련 불명확한 지침 아직 정리가 안돼 있으니까요. 네. 그다음 에 건설 관련 법령과 불일치하는 유권 해석이 다수가 발생되겠죠. 한화이쪽 음, 네. 북쪽과 저쪽 당한쪽 남쪽으로 또 법령과 문화가 틀수 있거든요. 음, 네. 네, 상되고요 그다음에 느린 행정 절차. 이거는 아, 뭐 네, 뭐, 정말 저희 뭐, 빨리빨리인데 네, 네, 안 맞을 저, 것 같습니다. 적응이 네. 안 됩니다. 예. 네. <웃음> 그다음에 세법 및 관세법상의 처벌 기준이 불명확하다. 음. 그러니까 음. 이어인비어인 코액을 놓고 네. 비월기월인이고다 생교서 생서 발급 및 수령이 어려움. 그것도 이제 어떤 과약. 간네 절차적인 네, 부분이네요. 네. 데고요. 그다음에 베트남 관세표에 대한 미세분화. 세분화되어 있지 않고 정확한 설명이 아직 준비가 안되어다 아, 보니까. 네네. 현재 초기에는 괜찮습니다. 네, 네. 초기에는 외국기업로 투자를 막을거 아닙니까? 네. 한 3년 걸립니다. 활성화되려면. 네. 활성화되면 저1 0지안 가지고 이제 자퇴를 드리대요. 아, 그럼 네. 거의 다 걸리게 되죠. 그게 음, 문제입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또 하나 는 유의사항은 이제 탈세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 네. 중국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세금 부분에 관계된 거, 그다음에 외환 유, 어, 외환의 유출 이런 것부엄청한계가오거든요 네. 저게 좀 스터디가 돼줘야 되고요. 네. 적정 적정한 수준의 대가성 거래조심 항상 특히 좋아하는 아, 네. 밤의 문화. 무엇인지좀 아, 네. <웃음> 아, 네. 밤에 이어준다 아, 네. 아니 이 잘못된 돈 거래. 이거 안 음, 좋거든요. 아, 네. 주의해야 될것 같습니다. 언어가 안 되다 보니까 네. 그게 문제죠. 음, 네. 그러니까 저는 편법을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또 바이오 거래 방식 이해와 세부적인 계약서 작성에서 미흡한 점이 많이 발생될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비상에 맞춘 마케팅 활동. 의심이 많 제품 성분이 표기되는 것보다 실제 네.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또 신뢰할 수 아, 네. 있다. 뭐 이런 사람들이 될수 있습니다. 네, 유의해야겠네요. 네, 네. 그다음에 한국 기업의 베트남 진출 성공과 실패 사례의 어떤 시사점을 좀 네. 본다면요. 네. 진출 첫 번째 진출 기업의 현지 노동자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좀 미흡한데는 미흡하고 네. 잘 되는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네. 나중에 성패의 어, 자대 역할을 하고요. 한국 무역 공공기관의 정보 활용 및 지원 요청이 필요한데. 네. 이게 이제 중요한 사항인데잘안 되더라고 이게요. 음. 그래서 베트남 정부의 정책을 고려한 지출 전략을 맞춰 나가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현지 업체들과 비교되는 높은 기술력들이 아마 성공이 될수 있는 어떤 자태가 될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네. 네. 그 다음에 베트남의 강점으로서는 이제 그 전력 공급이 아주 강점입니다. 어, 그래요? 갑산 어, 전력이 오. 아주 풍부하고요. 네. 그 다음에 그 한국어를 많이 배우는 틈이 많다 보니까 네. 네. 그 고급 이제 인력을 아. 한국어 되는 인력들을 대거 채용할 수 있죠. 아, 통역이 네. 되는 인력으로. 그렇죠. 인금 음. 네. 비싸게 아, 그런 네. 인력을 채용할 네.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볼때 비제조업의 근로자가 월, 월 평균 임금이 한 50만 원. 아, 네. 네. 네. 그 다음에 비제조분 음. 제조 분야 하면한더 작죠. 음, 한 24만 3천 원. 네. 중국이 지금 아. 비제조업 제조 분야가 지금 한 4천원 돈, 70만원, 80만원 아, 됩니다. 네. 비제조업은 중국 베트남, 베트남은 한 50만원인데요. 비제조업은 중국의 지금 인건비는 5천위엔 100만원 넘습니다. 음. 특히 특정 지역 상해는 2만원, 3만원, 네. 450만원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대거 베트남을 진출하는 네, 상황입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국민 수입 증가를 통해서 소비 증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네. 국내 베트남 진출 기업들이 베트남 내수 시장을 타로할수 있는 기회가 커지지 않습니까? 음, 네. 이걸 활용해야 됩니다. 네. 네. 또한 그 중국, 한국 등으로부터 자재를 수입해서 베트남을 생산해서 이 제품을 미국이나 EU 등의 서, 선진국으로 완제품 수출, 어, 완제품? 진행을 네. 하는 네. 거죠. 단, 선진국 경기에 따라서 베트남의 수출 수적이 음. 이게 이제 영향을 받는다. 아, 거구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경기화동은 네. 많은 물통에 들어갈 것이고. 네. 그렇지 않다면 생산 라인을 줄여야 되죠 네. 그런 상황 네. 이제 상대적으로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한 가지로 그 한류의 공존으로서 k p o 드라마, 영화, 패션, 음식 등 2000년대 초반 이후부터 의 영향으로 화장품, 식품, 서비스, 전자제품, 네. 관광, 사회, 경제 등 다방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어 전공자와 음, 네. 취업 희망자가 증폭돼서 양질의 노동력을 얻을 수 있고, 어, 그 다음에 어, 수익성 확보에도 유리하죠. 왜냐하면 네. 저 인건비로 고그 효율을 낼수 아, 있으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제 중국이 아니라 베트남이다라는 어, 말이 어, 네. 정말 실감이 나는데요. 근데 원장님 주변에서 이제 베트남이 아닌 이제 미얀마다 태국 쪽으로 진출을 원하셔서 직원들 중에 뭐 태국어 능통자를 음. 채용하는 업체도 봤거든요. 미얀마나 태국 쪽은 또 어떨까요? 어떻게 보면 베트남을 포함해서 동남아시아 쪽으로 진출인 것도 맞는 것 같은데요. 그것도 많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 아 네. 그쪽도 가고, 가고 있나요? 가고, 있나요? 있습니다. 아, 네. 가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휴, 어떤 그 가성비랄까요? 네. 네. 가용비 부근에서 좀 많이 힘들겠죠. 음. 아, 대신 네. 오다를 가지고 들어간다 그러면뭐 충분히 생산있는 곳인데, 음. 네. 제가 볼때 미얀마, 태국. 글쎄요. 동남아시아 쪽의 진출보다는 네. 제가 욕을 잠깐 드리고. 아, 네네네. 아, 네. 네. 준비를 해보셨군요 네,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네. 확대가 되나요? 네. 확대가 안 되네요. <웃음> 이게 한반도 지도입니다. 네. 제가 볼 때, 어, 그, 트럼프하고 남북, 저, 북미 대화가 잘 돼가지고 좋은 성과에서도는 좀더 앞당겨질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북한의 갑싼 노동력, 진짜 숙명되고 어, 좋은 양질의 우수 노동력이 있는 어, 북한 시장을 전유에서 어, 같이 공동 활용할 수 있다면 미얀마까지 캄보디아까지 네. 갈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문화도 차이 때문에 생산 효율도 많이 낮습니다. 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 없는 어, 그런 오지로서 가는 상황인데 네. 제가 볼 때는 점진적으로 남북 교류가 활성화되고, 남북 통일이, 통일 한반도가 된다면, 은 네. 대한민국은 세계, 그래도 G, 에이아니라 네. G2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웃음>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굳이, 뭐, 베트남까지는 괜찮습니다. 네. 베트남까지는. 네. 근데, 뭐, 더 참고로 알아보셔야 될 중소기업 대표자가 있다면, 은 간략히 뭐 터치한다면, 은 간단히 말씀드면 드려볼까요? 간단하게? 중국 쪽에서 뭐 동남아 국가에 대한 말씀을 드려볼까요? 아, 네, 너무 뭐 좋습니다. 미얀마나 네, 뭐 네, 태국이나. 네. 네. 네. 중국 발, 방갈라데시아 인근 동남아 네. 국가에 진출했던 한국의 봉제기업들이 미얀마로 직결되고 아,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고조되는 분위기에 상승하여 많은 외국인이 미얀마에 입장하면서 호텔 수법비가 뭐꽤 오르고 네, 사무실 임대료가 뭐또두세 배로 오르는 런현 네. 현상이 음, 지금의 현실이거든요. 이제 네, 네. 네, 공식 명칭은 이제 미얀마 연합공화국이고 네. 인구는 6천만 명이 되네요. 아, 네. 네, 135개 다양한 종족으로 구성되어 아. 있고, 그 다음에 종교는 불교 이며 네. 석유 천연가스 등의 풍부한 천연자원을 아, 네.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 국토 면적은 676㎢에 해당되고 한국의 6.8배, 한반도의 전체 3.3배이며 동남아 11개 국가 중 음.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네. 두 번째 큰 면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 네. 네, 네. 상황이고 그 다음에 네. 드릴 말씀은 어, 그러면 우리 쪽에, 기업이 네. 미얀마로 네. 진출을 하려면 이제, 네. 전략적으로 좀 가야 될것 같아요, 네, 네, 네. 원장님. 네. 그러면 우리 기업이 미얀마 진출을 할때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면 좋을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한네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네. 이제, 그, 세계 최대 어떤 천연자원의 네. 그 보유국이입니다. 보유국이어서 네. 그걸 잘 활용한다면 참 좋겠고요. 음. 네. 그 다음에 이제 세계 최대의 틈새 시장이 될수 네. 있습니다. 음. 미얀마의 건설 인프라, 네. 그 다음에 개발 계획을 적극 활용하게 된다 그러면은 네. 건설 경기가 크게 활성화될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셋째로는 이제 한류를 활용한 내수시장, 음. 유통시장의 활성화를 네. 기약할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포스트 차이나, 베트남 투자 대체 유망주로 적극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로는 이제 어, 유상원조를 어, 다시 재개해서 네. 어, 자금을 지원해 주면서 네. 그쪽 나라의 천연자원을 확보하고 네. 그다음 우리나라에 제조업이 들어가서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는 이런 방안도 있겠죠. 네, 그러면 태국도 좀 궁금한데 아까 제가 태국어로 막 이제 많이 인력도 채용하는 기업도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럼 태국으로 진출을 하려면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태국으로의 진출 또 혹시 뭐 예, 저희가 그 태국, 알아야 될 부분이요. 아, 태국의 대태국 투자는요. 네. 1988년도부터 91년도 간에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음, 네. 네. 네, 중국, 베트남, 멕시코 등 새로운 투자 대상국이 등장하면서 네. 다소 이제 아, 네, 주춤되었죠. 춤을 네. 주 네, 2010년말을 기준으로 상무부에 등록한 한국 기업의 한국 기업 수는 총 1749개이나 오, 네. 실제로 운영되는 회사는 1000개 정도로 음, 네, 확인되고 네네. 있습니다. 이제 공산품은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특히 미국과 일본에 크게 의존하며 음. 제조업은 주로 외국인 투자, 투자에 의해서 발전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사항이고 제가 볼때 태국에 대한 투자는 네. 어, 관심은 있지만 거기까지 가기에는 네. 아니,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어, 거리 때문인가요? 뭐. 물류비용에 감당이 안 되죠. 캄보도에도 아, 네, 마찬가지입니다. 네. 원가 때문에 가는 건데 아. 네. 이제 소재에 따른 어. 원가 준비돼 네, 그렇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개발하는 제조에 따른 인건비 부분에 어떤 음. 원가 조감되는데 네. 물리 비용이 그닥 다, 다 상쇄시켜 버리면은 네. 답이 안 나오죠. 그래서 어. 그런 겁니다. 어, 근데 아까 원장님께서 그... 음. 어, 그, 아프리카, 나중에는 아프리카까지 진출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아프리카, 어, 진출해서 돈 많이, 많이 버는 기업이 있습니다. 아, 아, 이미 진출을 했나요 가발 회사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아, 아, 네. 가발. 가발. 네. 이, 아프리카 말랬네. 아프리카는 네. 이제, 이 모발이, 네. 이제 천연적으로 꼽을 거예요. 네, 아. 아. 맞아요. 안전하셨습니까? 네. 네. 스타일별로, 아, 우리나라 네. 60년대, 7 0년대 네. 네. 가발, 전 세계에 수출해 잤습니까? 네. 거기에 <웃음> 가발 시장이, 엄청 활성화된답니다. 음, 아, 그래서 네. 돈을 벌게 되면 가장 먼저 사, 사고 싶은 게 가발입니다. 그중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를 최고로 알아줍니다. 음, 아그 네, 갈색, 뭐, 금발, <웃음> 네. 뭐 이런식으로 예쁘게. <웃음> 네, 그러면 이 가발 시장 외에 다른 품목들은 뭐 아프리카에서 뭐 성공? 제가 볼때 제조 분야가 들어갈 것이 아니라. 네. 좋은 제품을 그, 그 국가에 맞는 네. 아프리카 현재에 맞는 제품을 갖고 있는 분들이 네. 유통을 통해서 네. 매출을 올리는 것이 음, 낫다고 봅니다. 완제품을 그냥 이렇게 판매하는, 쪽으로. 네, 판매하는 쪽으로요. 지금 네. 저기 베트남이나 뭐 캄보디아나 하면 막 국민성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네. 낮잠 두세 시 자야 되지 않습니까? <웃음> 네. 아프리카 다반납오 해요. <웃음> 그래서 거기는 네. 완제품을 가지고 판매하는 음, 네. 쪽에 법인이 들어가줘야지. 네. 거기까지 들어갔다. 제볼때 물류 비용에서 감당한 되로 이미 되는 마이너스. 거예요. 네, 마이너스가 아, 네. 되겠죠. 네, 네, 네. 네. 네. 네, 정말 아프리카까지는 음. 생각도 못했는데 참 다양해졌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정말 글로벌 시대임을 실감하게 되는 시간인데요 네, 음, 다시 한번 놀랍습니다 네,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하면 네. 정말 이제 진짜 외국어 공부를 좀더 해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도 지금 들었습니다 원장님 그럼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사실 지금 중국, 뭐 동남아시아, 아프리카까지의 진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는데요 혹시... 가깝고도 먼 나라, 네. 저 이웃나라 일본으로 진출하는 케이스도 있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있습니다. 특히 네. 각 분야에 일본 쪽으로 수출 기업이 많이 있거든요. 네. 아, 네. 일본 쪽에서는 제품에 대한 검증이 네. 워낙 까다로워서 음. 제품의 우수성이 결여돼 있으면 진출 못합니다. 아, 네. 그래서 중소기업, 저희가 이제 R&D 관계된 이제 컨설팅 업무를 하다 보니까 네. 이제 다업종 분야의 중소기업 대표를 만나거든요. 네. 네. 대부분 수출 많이 하더라고요 아, 그쪽으로. 네. 그래서 기여도 많이 하는데 여기 지금 역삼동 아닙니까? 네. 여기서 바로 한 5분 거리에 있는 네. 어, B사가 있습니다. 네. B사. 아, 네. 화장품을 가지고 <웃음> 음. 전량, 여기서 네. 제조 생산해서 전량 일본으로만 판매합니다. 아오, 매출액은 네. 연간 100억 올리고, 와. 이번에 일주일 전에 만나서 얘기 나눠보니까 추가 오다 받은 것이 또한 50억 이상 된다고 아,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하네요. 올해는 한 200억 이상 매출을 올린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각각 중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형광등 네. 대단한 거 아닙니까 네. 3천원짜리 저... 저... 10만원에 판다 네. 엉두도 네. 안하잖니 네. 그런 제품의 기능성 어떤 음. 혁신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10만원에서 네. 사가듯이 음. 고가정책으로 고퀄리티 그 제품을 전 중국에 또는 전 일본에 판매를 많이 할수 있죠 그래서 다음 기에 시간이 되면 그분을 모시고 와가지고 네, 같이 어, 여기서 좋습니다. 편하게 네, 네. 네, 성공 사례를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아, 그죠? 네 좋습니다 정말 정확한 말씀이 네. 될수 있고 또 차기에 일본 시장을 공략할 우리의 후발주자들도 많은 참고가 되지 않습니까? 아, 네 궁금해요 네, 네, 네. 네, 네. 네. 어, 아까 말씀하신 그 화장품 회사처럼 이 국가 R&D 과제를 알고 지원받으면서도 일본까지 전량 수출이라고 하니까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네, 이 기업처럼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지난 시간에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에 대한 VCR에 이어서 그 다음 단계에 필요한 대면 평가 준비하는 요령에 관해서 VCR 준비했는데요. 그 전에 원장님께서 말, 한 말씀 좀 전하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네, 국가 R&D 과제는 서류 심사 통과면 전장 평가, 그 다음에 대면 평가. 그다음에 정부 전자협 체결 그 과정으로 어, 진행이 됩니다. 어, 상반기에 많은 과제들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여의도나 대전에서는 대면 평가를 지금 음, 실시하고 있는 네. 기업들이 꽤 많을 겁니다. 그런데 네. 네, 어, 중소기업 대표자께서 평소에 어떤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가지고 뭐 일곱 명 앞에서 발표할 수 있는 시간들이 네. 많지 않다 보니까. 마지막 관문인데, 네. 거기서 답변을 아. 지도 못해서, 아, 네. 결국은 어? 기술에 대한 전문성이 많이 결여된거 아니냐, 네. 해가지고 엉뚱한 평점 받아서 탈락되는 경우가 음.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 뒤에 이어지는 어, 대면평가 요령에 대해서 중소벤처기업부가 만든, 불씨할 네. 자료를 보면서, 네. 어, 대면평가, 이제 사업계획서 작성을 힘들게 해서, 네. 통과돼서 현장평가 잘 받아서 대면평가 일곱 명평가 앞에서 20분 발표 네. 아, 네. 20분 질문을 받는 겁니다. 일, 20분 질의 응답을. 네. 근데이 부분을 못해서 탈락된다 그러면 은 아, 네, 네, 잘못된 맛있죠? 거죠. 네. 그래서 어, 제가 볼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은 국가 R&D 과제가 20년이 됩니다. 그럼 1만 오천개 회사가 이 자금을 지원 받았어요. 그런데 음, 네. 받은 기업은 그 방법과 요령에서 계속 지원 받고 있고 네. 모르는 기업은 서류 통과되면은 또 현장 평가 네. 통과되는데 대면 평가에서, 대면 평가에서 어. 이게 경험치가 없다 보니까 잘못 네. 얘기 나가서 결국은 아, 네. 점수를 못 받게 되면은 탈락이 되기 때문에 지금 네. 시간을 내셔서 내셔서 요 뒤에 이어지는 십여 네. 분간의 대면 평가 요령에 대해서 반드시 네, 네. 네. 반드시 네네 말씀 네. 좋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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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발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전문성을 토대로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목표 달성을 위한 내용과 검증은 이것으로 판단하여 개발 후 이렇게 사업하겠다는 것을 정리하시는 것으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발표가 종료되면 평가위원들의 질의응답이 진행됩니다. 평가위원의 질의에 답변 시에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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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준비한 VCR까지 잘 봤습니다. 진짜 저희 프로그램은요. 유용한 정보만 가득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원장님과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에 관한 지원 제도부터 다양한 사례까지 살펴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다양한 사례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전해주세요. 일단 오늘의 가장 그 비중 있게 말씀드린 사항이 아, 해외로 진출하는 네. 기업에 대한 사례와 네. 그 다음에 각 나라별로 어떤 특정 부분을 특정 부분을 가볍게 터치했않습니까 네. 그래서 진출하시기 전에 아,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 그 나라에 가서 봉어리, 귀모걸이가 돼가지고는 <웃음> 네. 사업 절대 성공 못합니다. 네,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일당백의 나라 아닙니까? 네. 그왜그런지 아세요? 네, 전 세계 나라가요. 네. 나라의 사람들이 일본과 중국을 경제 대국, 네. 군사 대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우리 대한민국 사람만큼은 일본, 중국 무시하고 깔봅니다. <웃음> <웃음> 대단하죠? <웃음> 그래서 네. 어, 후발로 가시는 해외 기업 진출 기업 대표자 또는 임직원 여러분께서 그 나라에 가셔가지고 문화와 언어만큼은 <웃음> 반드시 숙지하고 준비하신 다음에 진출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원장님과 함께했고요. 다음 시간에도 저희는 더 유익한 정보, 도움이 되는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소기업이 바로 서는 그날까지. 작지만 강한 기업. 화이팅! 화이팅!